네. <susurface> 가 가지고 이제 설거지부터 하시면 설거지 돼요. 알겠습 아, 까 두겸 가를가면 그러면 <웃음> 기회를 줄게. 그치 그 그분한테도 기회를 주셨으니 아, 저에게도 어, 기회를 아, 주세요. 네 명이 갈 바보? 아니, 네명 중에 우리가 할게간 뭐야, 뭐야. 아, 아니, 아니 어, 다리, 많이, 아, 많이, 뭐야? 많이 많아진다. 아니, 아니. 하나, 뭘나눠 기회가 있어. 기 앉아 가서. 뭐야? 대준이왜 하는 건데? 원래 혔잖아왜 하는 건데? 원래 권인 데한 바섰으니까. 오케이, 오는 거지. 알겠어. 제가 하나 둘셋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진원 도겸 하나 둘셋 민규 하나 둘셋 도겸 <웃음> <너> 도겸, <했어>? <웃음> <웃음> 도겸 당첨 그러니까 오늘따라 셰프 복장이라니까 <웃음> 알바 생각하기 딱 좋아요 <웃음> 다음 게임 바로 갈게요 하나 둘셋 민규 하나 둘셋 민관 하나 둘셋 민규 <웃음> <웃음> 민규야 눈 떠! 눈 떠도 돼아 진짜 많이 아껴 줄게 나도 사랑해 뭐 이미 에서안 맞을 안맞아안 맞다가? 안 맞다가? 민지! 약지 민지! 민지! 다들 이제 가서 쉬시고 있으시면 됩니다 알 알바님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 알바 친구들 사인데 아, 뽑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 네네. 아, 예, 예. 일단 알바 친구들 저녁... 저 초등학생을... 일로 와서 저녁... 일단 위생복부터 입읍시다. 아 네네. 저녁 미... 메뉴가 라면이라길래 제 커피 포트를 챙겨왔어요. 아, 아 잘했네요. 역시 준비물이 조...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일로 와서 도경이네 생을 또 철저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네. 이거 찾으면 되고요. 하루부터 저희 때리진 지 않으시죠? 아 그러니까 잘해야 돼. 뭘 하시다가 저희 때리 저희 때리진 않으시죠 어 일단 도겸이 먼저 앞으로 나가면 설거지거리 있어서 그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혜연이 어, 혹시.. 네. 저만 하는 건아 일단은 데 네. 민규 친구는 일단 냉라면 한번 음식 솜실을좀 봐야 되니까 냉라면 한번 혼자 나가면 되는 거군요 네, 네. 네. 저도 옆에 같이 있어줄게아 진짜요? 네. 아유 어떻게 하다가 또 여기까지 알바로 왔어요 아유 그러게요 음 아까 아까 여기에서 밥 먹지 않았나? 어, 언제 노르셨어요? 아, <웃음> 아까 제가 하고 <웃음> 네. 있어 예, 일단 고무장갑 끼시고 아 진짜 같이 하자! 음. 아이고, 아이고. 보통 그, 사장님들께서 요리하시지 않으세요? 예. 왜나오셨어요 <웃음> 혼자 있는 외로워 보여서? 아, 진짜 감사해요. 우리가 손님을 받으려면, 물, 컵부터 해야 돼. 아, 진짜 많다. 이거는 쪼그려 앉아서 하기 너무 힘들다. 아, 저 탄냄비 어떡하지? 탄냄비? 어. 와, 야, 이걸 안 껐었네. 야, 이 냄비에 못 쓰겠는데? 차일님 아니 거기도 사장이 있는데 왜 자꾸 날 비벼 오는 거예요? 저희 그 요리할 때 음. 드릇을 많이 쓰지 말죠 팥는데 어떡하지? 그알바비에서좀 빼자 <웃음> 뭐 이렇게 아, 일하시는 스타일이십니아 저희는 고객과 사장은 가족 같은 분위기지만 알바는 제외 서럽네 서로 손님이랑 올 때랑 사모 다르죠? 저희가 네, 너무 다른데요? 네, 네. 네. 이 친구 아주 좋구만 저 눈이 안 떠지는 것 같습니다 <웃음> 마스크를 두개 할래요? 어? 내가 해줄게. 기다려봐. 이게 맞아? 이게 더 멋있다. 요리하는 그런 거 꼭. 근데 의원이 안, 안 보여, 잘 앞이. 냉라면 할때 무슨 라면 꺼내줘야 돼? 신라면. 신라면 다 뜯어줘요. 몇 개? 어.. 한.. 다, 넉넉하게 다섯 개만 뜯을까? 우리 지금 라면 다섯 개 해? 아니 아니. 일단 애들 올 거고 미리 준비해놓을게. 나 배고파. 빨리 해줘. 알았어. 자연님 라면 잘돼 가시나요? 그래. 네. 네. 이건 날로 먹는 거밥 먹고 있는 거 같은데. 라면 잘 하고 있겠지? 이거 닦을 시닦안 닦았어 안 닦았어. 저 무슨 그릇이세요 저기 저것도 아니야. 아이고야뭐 했음 그랬어? 아 니들 라면 먹은거가아 아, 정한이 형 라면. 아 야, 이것도 인정한 차도 구워 먹어. 정한 사장님 왜 이렇게 많이 드신 거예요? 오래 <웃음> 먹으시고 <웃음> 걔... 라면도 <웃음> 그래. 나요리안나와 계속 뭐 먹더라고. 허나 <웃음> 씨 이제 두 명으로 리뉴얼이 돼서요. 네네. 지금 뭐 어떤 상황인가? 지금은 그냥 저녁 메뉴 준비하시는 거 같아요 아까 승관 씨가 생각해보니까 기사 야. 회생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그 소감이 어떠신지 모든 것이 다 감사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냥 이 자리에서 내가 네, 오늘 편하게 네. 예, 모니터를 보는 게 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야 거품 하나도 안닦겠잖아 어디요 어디요 봐봐 꺼내봐 이거요? 데코예요 데코 <웃음> <웃음> 여기서 누가 디자인 하래 <웃음> 그런 마인드 장사하면 안돼뭔 말인지 알지 알죠 알죠 정말 항상 청결하게 음. 맛을 안 보고 그냥 따라 하라는 대로 하니까 편하긴 한데 뭔가 불안하다 안 음. 되면 맛있어 그치 아무래도 우리 백 선생님 레시피니까 끝난 음. 거야? 응차돌 먹어. 여기 먹어봐 고마워 잘 먹을게 민구 아 맛있겠다 음. 어 맛있겠다 어 들어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들어오셨구나 네, 저녁 주민 좀 어떻게... 아, 좀 이제 ]까요? 알바생을 그때 말해주신 것처럼 좀 고용을 했거든요 제가 좀 체계적으로 하려고... 민규야! 어? 바빠? 어? 원래 알바생 동기끼리 제일 의지,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뭔가 급이 나눠진 것 같습니다 <웃음> 도겸아! 어? 들어와! 이따 같이 해 끝나고 너가해 끝나고 너가 해야 돼 저희가 이거 이렇게 보시면 개발한 냉라면에 지금 나왔거든요. 아 냉라면? 아니, 네. 시식이 가능할까요? 네. 어떤가요? 얼만하죠? 어, 라면이 딱딱하네요 좀만 더 익히고, 이렇게 차갑게 이렇게 하면 데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딱 4분 30초 끓이면 돼. 이건 그냥 그 재료 준비하는 건가요? 네, 이제 손님들 응. 오시면 빨리 빨리 내보낼 수 있게 아, 미리? 되게 유능한 알바 구하셨네요 뭐 어, 어디 어디 있다고 하시는저그 런던 쪽에서 런던에서 한식을 네, 런던 한인탕에서 어,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네, 이거 새로 들어오신 알바신가 봐요 근데 네. 지금 알바 친구들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 지금 빨리 설거지해야 돼서 인터뷰는 저쪽에서 해요 <웃음>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잠깐 인터뷰 좀 아, 어, 사장님 냉라면 맛있는데? 나서안 먹었죠, 먹고사장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진짜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사형아 거리가 살가짓거리가... 아이고 약간 손님들이 많이 오셔갖고 네네 뭔가... 좀 해보니까 어떠세요, 이런? 어, 뭐 아프지 않은 거 같아요 아, 저 알바 분께 여쭤본 거긴 한데 <웃음> 네, 네. 네. 저, 저 알바 분께 분들이... <웃음> 네. 사장님은 뭐 네. <웃음> 네. 뭐, 아무쪼록 네, 잘 부탁드릴게요 이까 진짜 네. 맛집이에요, 일단 아이고, 네. 그 아유, 네 근데... 맛있게 좀 해주세요, <웃음> 예 사장님, 컵 갈게요, 컵요거예요 아, 사장님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아, 또 최고 최고 아우 죽었다죽었어 여기 차돌박이랑저 냉라면 좀먹어 봤다. 야 진짜 미쳤어 이거. 야 <웃음> 지금 몇 시인가 손님들이 6시 반부터 우리 개, 개업이니까 자 저녁 식사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시죠? 저희는 호랑이와 크롱이! 크라이 네, 네. 크롱이 씨, 네. 들어가실게요 네, 수고하습니다 네. 네. 네. 네. 혼자 오셨어요? 아니요, 일행이에요 아, 일행이요? 네. 아, 아, 들어가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웃음> 아, 아까 나랑 밥 같이 먹었어요 아까 밥 같이 먹지 않았어요 어쨌든 우리 운명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아, 아, 네, 그러면 은 고생이 많아요 마저 하세요 고생이 오있어요 <웃음> 네, 아, 들어가세요, 안쪽으로 네. 네. 네. 한팀더 한 들어갑니다 아우 좋네, 좋네 어. 아이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또 왔네 너무 맛있어서 왔어요 이제 식구가 늘었나 보네 젊은 청년이 다있어 아, 아, 스카우트 했지 아, 진짜아 아, 파이팅! <웃음> 아, 아니, 아, 아, 안녕하세요 호랑이와 네. 크롱이, 크롱이 네. 팀그 주인 분아 네, 제가 주인가요예약자 아, 그 설명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 예 있습니다 예, 예. 아 잠시만요 메뉴판 좀 들고 올게요 아네 네. 세계관 파괴 아 이제 좀 시원하네 아, 아, 아 이제 좀 리틴 아, 트 보람이 있네 아까 낮엔 더워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일교차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네, 진짜요 아. 아.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일교차가 진짜 많이 심하네요 아이고 <웃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일단 그냥 안 보고 지나가는 게상책긴한 아, 오셨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이 전환이에요. 입구에서 설거지를 네. 하고 있어요. 입구에서 아, 네. 어, 특견구수 여기 여기 앉을까요? 예, 네, 네. 저는 네. 여기 앉읍시다. 네. 굉장히 요한 곳이네요. 핸드벨 이거 핸드벨 좀. 이거는 핸드벨이라고 하는 악기 이름입니다. 아, 핸드벨이요? 네. 한 손에 하나 이렇게 해서 그 음계를 하나씩 이렇게 하죠. 이거는 아. 파솔 이게 어 거. 시키셨나요?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 엔요파원이... 악기 연주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 진짜 죄송해요. 아, 바빠가지고 아, 아, 아, 아, 조금 조용... 네, 조심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네네. 네. <웃음> 시키실 건가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네. 아제제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아 네. 이 셀프라면은 없어졌고요. 아니야 이거 내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라면을 골라서 그 라면으로 이걸 만들고 토핑을 정할 수 있는 거 맞아? 어때? 너무 헷갈릴 것 같은데 아, 야, 내가 적어볼게 두 번하고 갈것 같은데? 그리고 아, 토핑, 아 사는 이 사는 토핑은 살짝 제외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까지 하면 은네안 돼서 네. 토핑은 왜 있는 조금, 거죠? 토핑은 원래 해놨는데 오늘은 아, 준비가 안 돼요 아, 아, 지금 네. <웃음> 넣을 수 있는 건 넣자 어? 좀 넣을 수 있는 건 넣자 어차피 재료가 있으니까 네, 일단 전 트러플 살치살 짜파게티를 네. 시킬 건데 아니 지금 쿡스 이상하게 받아. 네? 이거 중에 하나로 해가지고 어떤 라면을 선택해서. 그래. 그러니까 근데 하하제 그리고 토핑까지 넣고 있어. 토핑을 계란으로 가겠습니다. 반숙 원하십니까? 반숙. 음. 저는 신라면 먹을게요 그냥. 김만 낱개로 가져다 줄래요? 아 김만. 싸먹게? 네. 김만 네. 아. 가져. 금방 갖다 드릴게요. 네. 아 네. 형 메뉴판 아. 좀. 네. 메뉴판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아 좋아요. 이게. 이요 근데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아.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아, 야. 잠시만요. 네. 네. 여기 지금 주방장과 얘기를 해본 결과, 그냥 냉라면, 짜파게티 이것만 선택해주시면 돼요. 네네네. 아 그렇지? 얘기해. 어? A, B 없이 그냥 A만 선택하게 해, 해줘요. 아니 아니 그냥 그냥. 그냥. 어떻게 알바 갈 거라서? 아그 사실 떠나서 왜런지 모르겠어요 아쌤쌤 <웃음> <웃음> 어, 어. 어. 좋아요 쌤아 아, 오늘 바이브 주는데? 아, 어, 아, 바이브, 바이브 좋은데아 방송 쟁이야 바이웨이가 어. 아, 컨셉이니 아네아네 아, 네. 아, 네. 주문 주문 네주문하 메뉴가 뭐 메뉴판 갖다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또 드시고 알바 또 뽑는 거 들으셨어요? 네? 맛있는 자식들 자 요리가 나오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야 메시 좋다. 좋다 좋다. 뭐 먹을래? 나는 사실 짜파게티 먹고 싶네. 어저 팔도 비빔면 먹겠습니다. 나도, 나도 간만에 팔도 비빔면 좀땡기긴 하네. 그렇다면 팔도, 팔도, 팔도 비빔면 6개 어때요? 여, 6개요. 네. 5개 6개. 5개 5개, 5개로 할게요. 5개. 뭐 토핑은 어떻게 하지? 토핑. 음. 차돌박이 네, 좋습니다. 저 여기 차돌이잖아요. 어, 차돌. 차돌. 여기 차돌 비빔면에 차돌. 예. 비빔면 탄수화물과 비빔면, 단백질을 적절하게 비빔면 아. 5개. 아 비면 아, 5개의, 아, 5개의 아, 차돌. 네. 네, 뭐, 차돌 등복이요 듬뿍 네네. 혹시 물? 금방 가서 받을 거야. 금방. 민규요. 어 비빔 팔도 비빔면 다섯 개. 어? 이상 <웃음> 메뉴들이요? 짜장 트러플 살치살 찐라면 기본 토핑 없이 비빔면 다섯 개 차돌. 아 어, 이런 근데 메뉴 메뉴판이 없는 게 그냥 다 들어오는 거지? 라면 있는 걸 지금 봐버렸어. 사장님 <웃음> <웃음>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어 열심히 하세요. 네 여기 아네 고맙습니다 <웃음> 여기서 이제 그냥 김라면은 없는 건가요? 아 있어요 아다 있나요? 네다 있어요 세개 우리 아, 뒤에도 봐봐 그냥 뒤에도 어, 있어요 셀프라면은 어, 너무 주방에 혼자 펴질까 봐 없앴고요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네. 차돌냉라면이랑 살치살 하나씩 살치살 짜파게티 하나만 주세요 그리고 토핑으로는 뭐 계란후라이 하나씩 가능. 아 계란후라이요? 아 계란후라이 아 계란후라이는 그 짜파게티에만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노른자 터질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단속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열심히 하세요 아 사장님 그리고 혹시 물 좀.. 물 제가 갖다 드릴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지금 지금 와이왜 그냥... 제가 불쌍하세요? 예 어. 불쌍해 <웃음> 내가 움직여지고 싶은 식당은처이야아 트러플, 살칠사 짜파게티 또 있고 나 계란후라이 해야겠다 여기 신라면 나왔어요 예? 어 벌써 나왔어요? 신라면은 금방 나오죠? 와.. 신라면 부터 아 죄송합니다 고음 기묘 그냥 달라고 하셔서 아, 네. 토핑 죄송합니다 아, <웃음> 야컵 씻은 거다어디있어요 여기 다씻습니컵 빠딱빠딱 씻었어야 될거 아니야? 내가 컵부터 씻으려 했지? 언제? 손님 이스가 봐줄 줄 알아. 사장님께 <웃음> 좀, 그, 엄해 보이시는데. 뭐 아이, 저희 가게의 제... 규칙이 손님은 왕이고, 알바는 노비다. 어, 괜찮으신가요? 노비가 되신 게? 괜찮아 보이시나요? 아, <웃음> 이 게임을 통해서 한 네? 입만을 좋하는 거예요, 저희 둘이서. 와, 이거는 네. 한 입만 너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아, 이거 뭐, 전에 아무, 아무지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갈게요. 조금만, 한 입만 하시겠다. 어, 정확히 반으로 쪼개졌어요. 어, 정확히 반으로 쪼개졌어요. 좀 정확히 반으로, <웃음> 아니, <웃음> 아 이쪽으로, 아 아니, 아니, 어. 이쪽으로 쪼개가지고 저는 어. 네. 한 번만 확인해도 돼요. 아, 아, 일단 어, 어. 보이시죠? <웃음> 야, 정확히 반으로. 좋네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젓가락이 어. 잘못 나와서 어, 한번더한번 더, 더. 자 조슈아 씨만 성공하면. 이야 성공. 이 전권은 편집으로 너무 양심 없어 보이니까 <웃음> 조슈아 씨는 라면 드실 때 어떻게 드세요? 젓가락으로 먹죠. 나만의 라면 먹는 비법이 있다. 맛있게 먹. 정수, 빵 킬이 불에 한참만 갖다 둬. 어우 통에 담겨져 있어? 한 개. 올려보래다. 뭐. 잠만 깐이두개 같이 아니잖아. 따로 따로, 따로, 따로, 따로, 따로 해야 그래야 돼? 어 따로 따로. 살치살 금방 갖다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웃음> 자 파김치랑 짜파게티 한번 먹어볼까요? 한번 먹어볼까요? 파김치 딱 올려서 짜파게티엔 파김치 죠음 어때요? 음 맛있어? 와 너무 맛있어. 와와 너무 맛있어. 와 원우가 리액션이 좋네. 어, 원우 저기다야. 어우 너무 맛있는 저기다. <웃음> 아까도 <웃음> 저거만 계속. 받아야겠죠. <웃음> 원는 웃기려고 음. 안 하면 진짜 웃기다니까 음. <웃음> 어, 기가 막히네 2분 음. 음. 있음 한번더할 거야 저. 우 음. 네, 여기서 원우 맛팁 들어갑니다 신라면을 먹을 때 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저는 항상 김이랑 같이 먹어요 오 신선하네 <웃음> 김에다 이렇게 싸워 먹으면 오 음. 음. 라면맛이 훨씬 음. 도드라진 느낌? 음. 짜파게티엔 파김치죠, 싸서 음. 음. 아까 짜파게티 갖다 줬지? 저기 짜파게티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 트레프 다뿌럽겠다잠깐 거기야, 할지 할지 우리야. 우리야. 안녕하세요. 우와. 와, 감사합니다. 우와. 너무 빨리 너무 빨리 나오는데요. 네, 차를 조금 네, 따로 드셔야 되고요. 고맙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아, 또 이제 골목 식당은 또이 메인 이 거치캠으로 딱 그래. 네가 방송 살린다. 딱 들어봐 봐 그거. 이렇게. 싹 이렇게. 아니, 면이랑 같이 싹이 가야잖아. 담국자. 예, 네. 담겠습니다. 담겠습니다. <웃음> 아, 방송 좋네. 여유도 있고. 음. 하나도 있 힘들지가 않아 음. 저쪽은 두 테이블이 다 나왔나 보네. <웃음> <웃음> 두테이블다나오구나 <웃음> 저, 저희도 있어요! <웃음> 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팔도 다섯 개만 하면 아예 끝이야, 이제. 뭔가, 근데? 음, 끝. 어. 어, 너무 맛있겠다. 나 라면 너무 좋아. 이인 냉라면이 좀 기대되는데 선생먹어볼까 어떠세요? 국물이 뿌셔뿌셔맛이에요 <웃음> 아 재밌네요 고기가 아예 네, 좀 오래 씹어야죠 추가 주문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빨리 팔뚝이면 다섯 개 빨리 끓으면 될것 같은데 팔도물에 아직 안 끓어요 이 정도 끓으면 되겠지? 너무 두꺼워 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 살치살 나왔네요 아감사합니다와야 살치살 두, 두툼하다 음, 맛있겠다 아 감사합니다 혹시 그쪽 테이블도 젓가락 나왔나요? 저기 혹시 그쪽 테이블도 사파이튜 시키셨어요? 네 살치살이 잘 익었나요? 다 익었어요 그쪽좀 빨리 나갔어요 해먹로 같아서 <웃음> 아 제가 레어를 좋아해가지고 혁신적이네요 <웃음> 아까랑 분위기는 되게 좋은데 퀄리티가 아쉬운데네. 아 근데 달이 반달이네요. 아 반달. 이 노래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어떤? 나왔던... 별 다를 것 없이 별이야. 똑같은 공기. <웃음> <웃음> <웃음> 딱 달을 가리네 노래하니까. 이거 <웃음> 아, 갑자기 초승달이 돼버려. 그이딱 <웃음> 부르지 말래. <웃음> <웃음> 아, 알겠네. <웃음> 제가... 세상아 잘 알겠네. <웃음> 아예 가려버리네 그냥 아우 저... 어, 잘 먹었습니다 아잘 먹었습니다 잘 먹고 갑니다 뭐다 먹었어? 네, 잘, 먹고 잘 먹고 갑니다 한번 불러줄 수있요한 번? 아 알, 알바님 어예 아, 저쪽 1번 테이블에 손님이 1번 테이블에 불러요? 네 여기 여기 여기 네 저희 아, 김치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아유 배부르다 저 네네. 야, 여기 김치 김치 언제 나와요? 아 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 어, 다 됐어요, 됐어요 다 됐어요 바로 드릴게요 네네 네. 네, 여기 이거, 이거 투어 놀이 조금 하고 있어요 이거 그냥 그대로 주자 어, 그대로 되겠구나 내가 좋아 아니 아니 제대 젓가락 없다고 손님 손님 너 놔놨다고 여기 어나름꽤 진지한데 젓가락 <웃음> 몇 가지 해요? 젓가락 세개 3개요? 무섭게 봐. 요 알아서 좀해 아니 아니 이거 매 이렇게 셀프가 많아요 앞 접시 가지고 주방장님 비빔면 안 좋아한다고 아니, 들었어요. 누가 주방장이에요? 주방장 아니에요? 아, 저 알반데. 야, 알반데 주방장으로 <웃음> 됐어 이제. 아이고. 아 드디어. 아 다섯 개 시킨 손님이 처음이자고. 아, 그래요? 아유, 야. 야, 야. 차돌 바로 나와. 차돌 했거든요. 아유. 야, 그래도 이야. 하긴 했네. 김치인 시키셨죠? 왜요? 거요 왔는데. 이따봐요 <웃음> 차돌 왔어요. 음. 잘 먹겠습니다. 면을 비벼 먹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라고 그랬지? 한 내가 알기로는 천.. 천구백.. 애드리비 조금 약해 제가 음. 음. 많이 약하긴 하죠 음. 혹시 김치 시키셨나요? 네 김치 시켰습니다 차돌.. 차도 시켜줬어요 아니요 차도 안 시켰는데 어? 주방장님 아니시죠? 주방장이 아니지만 저도 할수 있습니다 주방장님을 한번 불러주시면 주방장님! 네 손님께서 부르십니다.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래도 뭔가 피드백을 한번 드리고 가야겠어. 음, 그래요. 어, 왜 부르셨나요? 아, 근데 혹시 차돌냉라면네 개발하신 분이신가요? 어, 그. 아, 아니, 개발은 안 했고 인터넷에 서 뵙겼어요. 뵙기신.. <웃음> 네. <웃음> 한 입만 드셔봐주시면.. 왜요? 왜요? 어, 뭐, 너무 맛이 없나? 딱 저희가 그비율를 했어요. 음. 6살짜리 조카가. 삼촌, 나 차가운 라면 만들었어. 이러고 딱만들어인데 <웃음> 진짜요? 맛있으세요? 맛있는데? 정말요? 음. 아 진짜? 저희 그차도더 시키신 분 없으세요? 네 여기 여기 어 저희 어, 안 시켰는데? 응저 음, 서비스 드시겠어숙주로 아, 같이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같이 먹었어요네 예. 도바 가서 밥 먹고 있어 도바 이제 배고프잖아 사장님 안 드십니까? 같이 드시죠 저는 사장님이랑 같이 먹겠습니다 그래 그래 그럼 도바 가서 김라면 좀 한번 해봐봐 김라면이요? 어. 알겠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괜찮아괜찮아 이거 라면 우리 거야? 냉라면 김라면도할 거지? 지금 끓이고 있어 우리. 아, 그래 어우 배부르네요 저희도 가볼까요? 어디로요? 먹었으면 가야죠, 뭐 여기서 잘 거예요? 트러플 짜파게티 먹고 싶다 아, 냄새가 좀 나는데 야, 불닭 볶음면이랑 짜파게티 섞어 먹을래? 오케이. 짜파게티 두개 끓일까? 아, 짜파게티 두개 야, 짜파게티 두 개요 불닭 소스 조금만 넣자 늦세요늦세요 그냥 짜파게티 먹으면 너무 좀... 아. 우리 김라면 하나 래두 개요, 도 응, 좋아 다 먹었어? 아 너무 맛있다 너무 먹방하고 하는 느낌이야 방송을 해야 되는데 먹방이 활동, 방송 <웃음> 먹는 방송 드린 말아니가 한국에서 유행해서 외국에서도 먹방을 먹뱅이라고 부른대 먹뱅 아아 어. 아, 힛맨 뱅 가자 얘들아 나와 이제 밥 먹자 응 음. 맛있어? 도바 먹어요 사김치 맛있다 응. 민규야 민규야 신발이 없어 그냥 와, 뭐 없다고? 침벌 나도 심벌 없이 왔어 얜 양말도 없네 얜양말 <웃음> <웃음> 그래도 뭘 이렇게 하고 먹으니까 더 맛있는 거 같아 아, 나는 먹어봐. 화가 나서라도 이걸 먹어봐야겠어 무서할거 같은데? <웃음> 맛있어? 특별하긴 하고 오 괜찮다 하는데 그래도 그냥 문이 났잖아 <웃음> 그냥 <웃음> 약간 특별해서 먹는 거 아니야? 이런 거는 그냥? 우리 앞으로 장사를 더 열심히 해보자 그래 아니 아까는 우리가 첫 손님이었거든? 이제 마지막 손님인가 봐 직원분들이 식사하시네요 그렇네, 아, 직원분들도 식사하시네 분명 우리가 처음 들어오긴 했는데 <웃음> 아, 우리 처음 들어왔잖아 응. 직원들 밥 먹는 거 보러 갈래? 그럴까? 아, 잘 먹었습니다 응. 이거 꼭 챙겨줘야 된다고 저기 마지막, 마지막 자존심 어. 아, 아 사장님. 직원분들 이제 식사하시는 거예요? 예. 네. 늦으셨네요 빡... 비빔면 누가 그랬어요, 비빔면? 아, 아, 솔직히 좀 센스 있었어 이번에 대박이었어 탄산음료 없죠, 근데 네. 저희가 건강을 생각해서 네. 건강 아, 생각하면 라면 만 먹는다. 니가 그러니까 라면만 먹는다. 어. 탄산물까지 하면은 너무 어. 안 건강해. 라면만 먹는다. 음. 이름을 모순 식당으로도 하면 <웃음> 될거 같은데. <웃음> 어. <웃음> 일단 나 오늘 고수녀을 정하냐 진짜 인정해. 진짜 그치나 진짜 이 고도불도 맞아 이거. 자, 자 정리하자. 내 네, 오늘 이렇게 <웃음> 어떻게? <웃음> 무슨.. 여기 형이 정리하려고 하면 어. 정리할 때 몸을 흔들어 어, 자 맞아, 맞아. 이렇게 옆에막 어. 그리고 항상 어 이렇게 어, 몸을 자. 흔들어 도와달라는 거지 셉씨다 어, 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아 고생하셨어 습니네 오늘 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두분 진짜 이게 다 우지에서 시작된 거거든 그치 그치 우리가 이제 너네 퇴근하면 은 이제 다음 타자를 지목해서 말조야 사실 그래서 카메라에 대고 다 미리 사과했어요 이 친구는 호랑이 굴 가야 되고 민규는 스카이다이빙 집 뛰셔야 되고 아 죄송.. 제발요! 장난 같아? <웃음> <웃음> 아 이게 아 논도 이러질 줄 몰랐는데 이러지고 아이는 다 이러지는 다 이러지는 다 이러죠. 어 이제 모두들 네, 뭐 퇴근하시고 밥잘 먹었으니까 고맙습니다. 네, 네, 너무 잘 먹었어요, 진짜. 더블 A, 더블 A, 더블 A. 형 안녕히 가세네 들어가세요. 네, 투자 볼까? 애들 얼마 적었는지. 돈 많이 벌었다는데. 한번 보자. 자, 이게 뭐야? 고등어 7,000원, 돼지 7,000원, 스팸 5,000원 달걀 서비스 이렇게만 장사하세요 원우 같다, 원우 아닌데? 아니야, 원우 아니야 원우, 원우 형 아니야. 민규. 민규. 쉬, 쉬, 어. 표정이 지금 민규잖아 뭐야? <웃음> 정말 환상의 맛이었습니다 다시 또 오고 싶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고 싶은 금액은 3억 5천만 원 어, 누구야? 3억 5천, 5천, 5천, 5천 누구야? 혹시 전에 있었다, 이거 원우 같은데? 첫 번째 팀 나간 팀에 있었어 굿굿, 12,000원, 팁만 원, 서비스 굿굿 조슈 어, 12,000원에서 팁이 1만 원이면 2 0 0 0원이십 10% 준 거지. 10%. <웃음> 아니 8까 아니 만원만원준 거는 더준건더 준다. 이거는 아, 22,000원 20, 준건 거야. 12,000원에서 20, 이만 원을 더준 거니까 1 8 0던데 여기 웃긴 식당이다. <웃음> 팁을 더 줘. 그래서 이 포인트를 어떻게 쓸지 오. 우리 한번 콘텐츠를구상하고 가자. 아, 코팀 만... 소원권 없어요? 소원권 살게요. 한 장당 5,000원. 오천 만 원. 5,000만 원. 한 장당 7,000만 원. 그러면 사, 4, 5, 5천 원이니까 딱 그냥 밑에 자르고 번을... 얘네 한 개씩 하고 우리 두 개씩 하고 끝내자, 그럼 여섯 개? 하나, 하나, 둘, 둘 어. 올해 안에 쓰기 오케이 올해 안에 쓰기 오늘 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다음 거 써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장당 8천만 원에 산수원권 다들 고마워요 오케이 가자 그래, 어. 야, 지금 딱 좋아, 미쳤가 아, 사진 찍어야 된다고요, 아저씨들 여진찍안 돼, 이런 느낌으로? 누워봐. 어, 누, 일단 누워봐, 머리만 살짝 대봐 와, 와. 사람이 같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 둘셋 하나 둘, 둘, 셋. 셋. 하둘셋아 셋. <웃음> 일어나 일어나 가자. 고생했다 가자 가자 즐거운 쌤 식당 시즌 2로 시즌 2로 진짜 해가지고 다른 <웃음> 시켜봐야 돼 이거 지금 마실스에서도 시즌 2 한다. 아휴 날씨 좋네. 아 저녁 되니까 좋다. 날씨. 아 로즈 커튼 세레니티로 바뀌는 하늘이. <웃음> 응 진짜로. 하늘이 캐럿이다. <웃음> 하늘에 떠 있는 캐럿다 하늘아.